어, 오늘 2020년 2월 25일 화요일이죠 제가 이렇게 필사한 좋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나 혼자 보고 깨어을 수조차 없는 삶이라면 적당히 부대끼며 말없이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거야 숨가쁘게 오르막길 오르다 보면 내일이 맞길도 나오고 어제 죽을 듯이 힘들어 아팠다가도 오늘은 그런 대로 살만해 더불어 사는 게 인생이지 나 혼자 동 떨어져 살 수만은 없는 거잖아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지면 마음속에 가두어둔 말 거짓 없이 친구에게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관호입니다 어, 오늘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제가 이렇게 필사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넓은 집에 창이 많다고 마음에 창도 넓고 크다 할까요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다 할까요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기쁨이 되어 돌아오니 미소가 꽃물처럼 스며듭디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를 맺듯 사랑을 나누는 만큼 행복한 열매 맺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서야 알게 되는 것들 작은 행동에도 커다란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정해진 법칙이란 없다는 것 고마움을 되새기면 외롭지 않다는 것줄 것은 항상 넘친다는 것 절망조차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 스스로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나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어떤 영혼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난다는 것. 위지야,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내려놓음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내가 행복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더욱 행복합니다. 내려놓음은 할수 있지만 비우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할때 느끼는 기쁨과 바른 길을 갈때 느끼는 평안, 바로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조정민 길을 찾는 사람 중에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완우입니다. 오늘 음, 2020년 2월 29일 토요일 제가 필사한 좋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있고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섬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